오늘 컨셉은 8월의 크리스마스 아 게임, 먹고서진메달꽉채워야 되거든 야나이 우리 어쨌든 먹지아니아니다갔수 있어 야나 잘해 어, 뭐야, 오 뭐야 뭐야 뭐야 야나 알았어 이걸 어. 들고 이걸 뒤로 하면서 이걸 앞으로 눌러 아 이거 알겠지? 봐봐 이게... 들고 앞으로 가고 이걸 들고 또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어, 여긴 가방이 없어 보인다 <웃음> 아아어 번호 여기야? 어 버넌 아 여기 팀이 좀 괜찮아 보이는데? 아 근데 이거 은근히 우리 좀 잘하는 거 같아 아 진짜? 어. 일단 바닥을 바닥 한번 쳤다가 딱 잡아 어, 그렇지. 어, 어, 어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우리 나이스. 이거 다 깨면 그냥 퇴근이야? 어 그런 거 같은데? 어, 여기서 밑으로 점프해서 잡아야겠다 점프해서? 근데 저분은 뭘 이렇게 사서 고생하시나? 아 그래? 못다 가는 거야? 그렇지 <웃음> 그렇지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! 좋아 좋아 좋아 여기서 떨어지면 안돼 어, 떨어지면 안돼 선수 진조 씨, 씨. 아이고. 아이고. 와 이거. 아이고. 아이고. 야너해 봐. 나땀 났다. 이거 진짜 하다가. 역시 비 오는 거 좋아해? 비오는거요 네. 비, 비 오는 거좋아해죠나비 좋아. 오는 거 좋아. 나는 비 오면 너무 좋아. 사실 나는 비 오는 날에 다 찾아다닐게. 찾아다닐 필요도 없었 어우. 어우. 막걸리 대박 아니냐. 오늘 달다야 <웃음> 뭐야 여기야? 아난 아직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니까. 그러 보다가 아, 제 가능성이 있겠다 싶은 팀에 붙는 거구나. 오 멋있다. <목소리> 자이거 그냥 저, 저기 몰라가면 돼. 야야 야, 나 차면 안 돼, 나 참이 안 돼. 나 올라왔어, 빨리 와 생각, 생각, 생 나는 금방 가지. 아 그냥 <목소리> 앞으로만 가 뭐... 돼.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앞으로만 <목소리> 가도 돼. 어, 그렇지, 그렇지. 오 나이스 나이스. <목소리> 아니 아니야 뛰어 뛰어 뛰어 잠너 뒤로 가너 뒤로 가너 뒤로, 뒤로, 뒤로 가봐 뒤로, 뒤로, 뒤로 가봐 뒤로 갈게 <웃음> 나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고 있는 중이야 그아 다리 잡아 줄수 있어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잡아 다리 몰로 잡아 아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떨어져 저희 아까 비오는 거 좋아하셨나 하셔서 아예 비랑 무슨 영화 아니 너무 뜨거워요. 지금 너무 뜨겁잖아. 와 진짜 뜨거워. 따뜻한 물도 아니야. 진짜 뜨거운 물이야. 아 너무 뜨 너무 뜨거운데? 이 안경이 김설이 천천히 천천히. 나이스. 나이스. 오 오케이. 와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. 잠깐만 잠깐만. 천천히. 천천히. 잠깐만 주마. 어 어디야 여기 어디야? 여기 진짜 어렵네. 뭐이렇 없이 이 몸을 넣봐봐형 아, 그래 크게 어, 나이스. 그렇지. 나이스. 나이스. 어, 한 번. 오케이, 오케이, 오.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여기 어려워. 오. 이야 <웃음> 자. 잠깐만. 나 가서 기대 봐 봐, 우야아정 여기 상황에서 뭐또 어떤 꾀가 생각이 나? 자, 간다. 자, 자, 자, 간다. 자, 자 가자.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오! 와 그냥 깼다! 와! 와여기지나간다야 틈이 있네 이제 어. 양은 뭐야? 양은 왜날 보고 있어? 그치? 어 그래 어 이런 식으로 간다 어. 그 뭔지 알겠지? 어. 저양 괜히 얄밉다 저거 진짜 너무 얄밉다 어! 아, 아! 아! 아! 더 아! 않은데, 그렇지! 와! 아! 지금 팔만 넘기면 옷 벗을 수 있는 거잖아 어 진짜? 어아아 어. <웃음> 아니야, 오, 뭐뭐 그건 아니야, 아니야. 밑으로 가야 아, 돼, 밑으로 가, 밑으 가, 밑으로 가, 너 밑으로 어, 가. 어, 아, 밑으로 가야 돼, 밑으로 가도 가, 돼. 가. 가, 가, 가, 가. 할수 있어. <웃음> 구르면 돼. 아, 어, 아이고, 아니다. 발 잡아줘, 발 잡아줘, 넘어가줘. 잡아줘, 아, 잡아줘. 야, 야, 잠깐만 해봐, 잠깐만 벌색 나이스. 점프. 나이스 와. 나이스, 와. 나이스. 오, 여기 온거 아니야? 어? 여기 아닌가? 여기 그 빨간색 잠깐만. 있는 게그형 어디 있어? 아아 아니다 여기로 올라가야 된다 여기 올라가면은 우리. 근데 아무... 여기 잘못하면 그냥 끝까지 떨어뜨린 거야? 악마의 동구멍 가져왔다 어 그런 거 같아 악마의 똥구멍 그... 나이스 나이스 우와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해? 아 여기 안으로 들어가면 될것 아, 같아 아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? 어. 안 돼! 아. 아. 안 돼! 아. 나나 해? 나안 해? 우와 해? 우와 오와. 아니 어떻게 한 번에 이렇게 나, 오! 야! 오! 야! <웃음> 드디어 거기서 우와! <웃음> 우첫 <우와>! 번째 에서 벗어났어 계속해 오! 나이스 봐봐 <가봐>. 로잉 오! <웃음> 와! 하 <웃음> 순발력 <웃음> 아. 레스키리 레스키리 레스키리 레스키리 아야 야야 아야 야야야야야 뒤로 뒤로 들어왔지 잘했어 잘했어 아야 니 아, 아, 네, 오케이 오케이 넘겨 넘겨 넘겨 오케이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어. 야 봐봐 봐봐 야 봐봐 어. 야 이거 저 여기 저 여기 어, 저 어, 여기 봐봐 야 봐봐 봐봐 자 드디어 내 의상 보여주네 저 오늘 이옷 입었어요 이거 오늘 스타일리스트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저저 이거 입었어요 이제 이쪽 와서 다시 이쪽까지 온 다음에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도 되는구나 그냥 다리로 툭툭툭 건드리면 넘어가네. 땀난다. 어, 땀 나. 이게 뭐라고 땀이 나니? 게임 하면 땀 아, 나. 아, 나 나나가만있는데도 더. 오, 오 예. 아, 그 다음에 오른 발을. 정말 잘한다. 어, 어, 어, 어. 좋아. 와, 됐어. 오오오. 된 거야, 된 거야. 발 걸릴 것도 없어 이제. 아, 됐어. 와, 됐다, 됐다, 됐다. 수생했다. 됐다. 와, 와. 아, 캡틴 우리 캡틴 이 어, 됐다. 캡틴의 모자가 됐다. 자. 아. 이거 다으면 가는 거잖아. 가는 거잖아. 오, 가는 오 간다, 오 거잖아. 자 짜자 짜다 짜자 짜자 짜 아,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어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자 짜자 짜자 짜자 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짜고 짜자 짜자 짜자 짜자 자 짜자 짜다 짜자 짜였어. <웃음> 파도다 파도. 이거 끝나면 옷 벗는 거죠? 와 네, 어, 진짜? 진짜로? 제발. 어저 밑에 뭐 있다. 아아 아, 그냥 약간.. 흩들리나? 왼쪽.. 왼 오른쪽으로.. 아저 뚫려있네. 아, 뚫려있네. 저기 옷 뚫려 벗어 아. 좀 미리 여기 있다. 어, 오케이. 오케이 여기가 문제야 형 여기. 저얇 얇은 구다리가구잖다란 뭐야? 저, 다리를.. 아. 저기 다리.. 와. 다리를 쭉 벌려야 된다. 오케이 오케이 아. 오케이. 오른발, 오른발을 쭉 뻗어야 돼. 여기다. 아, 그렇네. 왼발로 가서. 오! 그렇지, 됐다. 오, 오 됐다. 잠깐만, 아니야, 아직, 아니야, 아직. 됐, 아니, 아직, 아니, 아직. 아니, 됐어, 됐어, 됐어. 이건... 야, 아... 야, 우리 다. 우리, 잘 우리 잘 한다. 이제, 와. 감, 감성, 감, 감 익혔다. 와, 와, 진짜. 너무 <웃음> 어, 땀이 이제 흐른다니까?